차량에 탑승하려는 찰나 추돌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54일만에 사망하게 되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067-75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2017년경 각 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2018년 12월 13일 성남시 중앙부 지휘시장 부근 현도 5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있던 중에 뒤에서 택시쪽으로 후진하는 승용차가 위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외상성, 경막하출혈, 폐쇄성 두개골 선상골절, 두피의 표재성손상 선상, 타박상을 입었습니다. 망인은 2018년 12월 16일 위상해로 인하여 뇌손상 제거 및 뇌출혈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고일로부터 54일 만에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피고 b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4억 원 미인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2월 23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소송 촉진법에서 정한 연 15%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법에서 정한 연1 2의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피고 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